안녕하세요, 제이크입니다. 오늘은 이 히어로 고프로 히어로 5 이거를 구매했는데 악세사리가 와서 개봉을 해보려고 해요. 메모리 카드는 아직 안 왔는데 성질이 급해가지고 얘는 일주일만에 왔고 얘는 오늘 왔어요. 2주2주 차에 왔어요. 개봉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택배가 많이 느린 것 같아요. 오. 실은 원래 메모리 카드까지 오면은 같이 개봉하려고 했는데 제가 원래 쓰던 카메라를 저번에 찍다가 떨궈서 렌즈가 박살났습니다 아, 이건셀카봉이고가방이 하나 있봉요요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게 이 안에 구성품은 이렇게어어 대충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머리에 쓰는 거랑 가슴에 다는 거랑 그리고 셀카봉 부유 그리고 기타 뭐 잡다구리한 게 많긴 한데 그냥 이렇게 있네요 사우스뱅크 사진을 찍다가 돌에다가 떨구는 바람에 렌즈가 찌그러져서 키면은 이게 안 나와요 이게 찌그러져가지고 하, 가슴이 아픈데 그 렌즈를 또 하나 새로 살려고 가격을 찾아보니까 500불? 그 이왕 사는 김에 좀 괜찮은 걸로 골르려고 하다 보니 500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어허. 오. 여기 아래는 뭐지? 아침대인가아 여기는 뭐 그냥 이렇게 충전기? 이거? 어디다 쓰는거지? 아뭐 뭐, 여기저기에다 붙이는 거 같네요 이거는. 그리고 배터리랑 충전잭 아하 오케이. 다음 영상부터는 이걸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떨군 다음날 이제 너무 속이 상해서 어 한국에서 온 동생이랑 같이 술을 좀 먹었어요. 좀 과하게 먹어가지고 엄청 취했죠. 만땅 취해가지고 어떻게 집에 왔나 몰라. 어제 이제 룸메이트가 저한테 마약 혹시 할거냐고 코카인 한번 할래? 막 이렇게 이러면서 엄청 쫄았죠 노노 하고 그냥 방에 들어가가지고 막 코카인이 뭐, 뭔지 자세히 검색도 해보고 이 미친놈들이 뭐하나 싶어가지고 혼자 그렇게 있었는데 방금 전에 이제 물어보니까 농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천만다행이죠. 저 이사갈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여기 집은 아, 비싼 편이에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많이 비싸더라고요. 아, 일단 두 명이 살고 세컨룸에 세컨룸에 이제 170 주에 화장실 하나를 이제 남자 네명이에어요 여자들 있는데 어차피 여자 방은 마스터룸이어가지고 화장실이 있으니까 그게 불편함은 없고 브리즈번 날씨가 엄청 좋아요. 날씨가 많이 좋아서 에1월달에 아 시드니를 갈는그랬는그브리즈는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고민이 좀 되네요. 시드니는 지금 비가 엄청 많이 온다고 들었는데 브리즈번 쨍쨍해요. 저번에 저번 주에 비 잠깐 오긴 했는데 계속 좋은 날씨여서 시드니를 굳이 가야 되나? <웃음> 시드니가 날씨도 별로 안 좋고 물가도 비싸고 하는데 이사 하고 나서는 꽤 좋아요. 여기 짐도 있고 풀장도 있고. 운동 뭐 짐은 가끔씩 가긴 하지만 그래도 있으니까 한번 이용도 해보고 여기는 이제 청소하는 룰이 좀 빡빡하게 돼 있어서 좋아요 저는 이제 먹고 바로 설거지 하는 편이라 설거지 바로 하고 이제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두번 밖에 안 해봤지만 금요일날에만 했어요 사람들 다 좋고 재밌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확실히 어, 독방 살 때보다는 확실히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좀 사람들이랑 이렇게 어울리고 하는 걸 좋아하니까 혼자 독방에 있었을 때는 저 방에서 잘안 나오고 하니까 이제 일도 항상 컴퓨터로 혼자 하고, 밖에도 잘 안나가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제 룸메가 이제 멕시칸인데 되게 착해요 착하고 순둥순둥해가지고 영어로 그냥 대화 조금 나눠보고 괜찮아요 좋은 좋은 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몇번 걔한테 이제 떡볶이도 한번 매겨보고 오늘은 닭도리탕을 매겼는데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외국 애들이 이제 매운 음식을 못 먹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멕시카는 매, 거의 매운 음식이 많대요. 그래서 닭도리탕 소스를 먹더니 어우 맛있다고 이거 자기 스타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닭도리탕 한번 먹이고 어, 다음번에 마트갈때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장도보러 갈것 같아요. 맥불로 하니까 뭔가 끊기는 느낌이 있어서 오늘은 짧게 하고, 제가 빠른 실내 이제 고프로를 사용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